미안해. <웃음> 두, 네, 십. 하. 두, 네, 십. 몇 가지는 하네? 두, 네, 십. <웃음> 두, 십 두, 십. 하. 두, 십 두, 십. 하. 두, 십 두, 네, <웃음> <바이. 웃음> Ha ha ha ha